일곱시도 안되는데 절새끼죠좀 진짜 아우 셔틀 셔틀을 탔습니다 이제 어 이 투어 신청한 사람들 순회 돌면서 픽업해서 보트 타러 갈것 같아요 시간 예정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니 그 어제 환전했던 거기를 7시 땡치자마자 뛰어왔어 잠도 거의 못 자고 뛰어갔는데 9시부터였는데 그래서 멘탈이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좀 그냥 달라로 줘야 되나 싶어서 숙소 바로 1층에 건너편에 구멍가게 있거든 근데 거기가 현지 투어 뭐 여행사 같은 느낌 그런 건데 거기서 진짜 그냥 그냥 환전해주는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원래 하던데보다는 조금 비싼데 어쨌든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 진짜 지저스를 외치고 바로 환전했지 고달프 엄청 많아 근데 일행중에 한국인도 있는것 같은데 나, 낯을 좀 가리는 그이지도 아니 근데 기름 냄새 엄청난다 출발한다 이제 I mean, yeah. i v o t 아, 이거 사람들이 왜 이걸 하는지 알겠어. 아, 진짜 좋다. 이 바다 색깔 봐 물고기가 엄청 보이고 엄청 많네 물고기 떼도 봤어 와 좋아 좋아 좋아 에이, 왜, 왜 고프로를 사야 되는지 알겠다 와 대만족 엄청 이쁘다 바닷속이 근데 힘들어 물도 엄청 먹고 할 줄을 모르니까 아 이게 바닷속을 못 보여줘서 이게 너무 아쉽다 뭐, 뭐 추가 추가 추가 하면은 뭐돈 10만원 쓰면은 영상도 뭐 해준다는데 그렇게까지 할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나중에 기회되면 내가 고프로로 한번 해봐야 게아아래 물고기 진짜 많네 성게도 엄청 두 번째 포인트 도착. 여기서 45분 동안, 45분 동안 어, 자유롭게 아, 하면 됩니다. 음. 해파리 쓰였어. 아별 별일이었네. スカーヌの。釣りしよイライハ 이도 저렴한 클럽 간다기보다는 사진 찍으러 가도 좋을 사진은 많이 보는데 착보다 좋고 아니면 다른 클럽들이 <웃음> 너무 어가지 한국 생각하면 안돼기있는데테이프은너이 <웃음> 아, 이때가 어떻게 서른 세식으 서른 세 서른인데. 아, 로 아, 서른 세서 아, 음. 아 저는 진짜 아무 생각없이 공간이 취소되가지고 시간이 좀 떴는데 국내여행이나공사에서 봤는데 제주도 코가 너무 비싸신요 그래서 워크도 뭐 없나 해서 그냥 뺑처리 좀 들어가 보는데 이게 너무 싼거예요라트랑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좀. 바스뭐런막 뭐 올라오는데 어딘지모르는데 어? 어? 한자손인가 남았다고 그랬는 일단은 그냥, 그냥 사버리고 그 뒤로 나가라그는 어쩌나 나지 데우리도 다친 회가아니 일을 다친 것아요다 시간이 남다보니까 다른 어디 가기 전까지고 베트남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그은 처음이에요 지금도 는다나가 바람이 그서나트라으로요 되게 많거예요좀많는것 같아요 아, 보니까한번 예, 오늘 개약다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미용실로 대작해서 마사지, 식당도 네. 오늘 개약 많이 하세요 그 어디 쪽에 있는지 몰라요 시내 안에 있는 네. 리스미아 위로 올라가는 그 주변으로 좀 나왔던 그고 네, 네, 거기에 다 어제까지만 해도 돌아다는데다받았었는데 오늘 약간 단톡받았던 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상적으로다상태이 아, 되게 많이 해야겠 아 아, 네, 잘이다내생이발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발관 제가 가보니까 좀 특혜가 었는데가가 이아니요 저는 만원 푼으로, 0달뒤반이거푸 아, 싼 거야. 푸이 치킨이 20만 원이면 만원 푼으 한국수단. 호만아니다 보니까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는만원 후자, 후는 후자, 후자, 후자, 후자, 후 어제 <목소리도> 네. 기 가서 해산물좀려고요문데가 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싸긴 싼데 랍스타는 그래도 세긴 하더라고요 120만 이런거 다 백팥, 다리비 조개, 새조개 이런거 다트을스로 하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한 3개인가 60개 정도 올렸는데 5만도안 나왔어 아 50만 안 나왔어 4만원 40만원 갑자기 아, 다 아, 사진받고 싶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시에 하는 데는 있더라고 집에 오니까 그집 많이고 3시에 전 들어서 여기, 여기 8시에 쉬고 온다고 하고 있고 스슷어 네. 저도. 음. 뭐 이제 집에 와서 숙인 거 확인하고, 포탈에서 맥주 좀더 먹고 싶다고 하다가, 3시 4분 차는데,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탈 자신이. 알람, 1곱 시부터 계속 해놔가지고. 그냥 농담이야. 농이야게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하이야 농담이야. 농이야다가이가농가이야농담야그담네야 그쪽 가서쉬다가야어담는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고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야. 물은더 많이 어요두 그 번째 쏘였어요 아까 물끈리가거리던데그 물이 이렇게 인가 팔팔이가 한번못 봤는데, 물별이라는거데요 아, 소금물이라서 뭍가 이렇게 되는 건가 했는데, 뭐가 쏘는 물인거예요가 아, <웃음> 이게... <깽이빈. 웃음> 이밍이가이것이아요이 다음에, 바로 이제 숙소로 가는 거지.